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리포터 김수현입니다 오늘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둘러볼 아파트 실내는요 동천자이 2차 아파트 공급 134제곱미터 전용 104제곱미터 실내입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영상 시청하면서 둘러볼까요? 이 단지는 신분당선 동천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으며 대정초등학교인 동천초등학교가 도보 5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평대 아파트 하면 거실과 주방이 너무 궁금한데요. 자,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와우, 식탁등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아니, 바닥도 대리석으로 바짝바짝해요 한쪽 벽면을 활용한 수납공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마주보는 벽면은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큼직하게 두개로 배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엔 전자레인지나 밥솥 두는 공간 아, 오븐까지 빌트인으로 되어있네요 가스레인지 쪽과 개수대 쪽이 조명이 분리되어 있고요 작지만 창문도 나있어서 환기하기에 용이하겠어요 문 열림 기능 TV 시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컨트롤러도 옵션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일랜드 식탁도 화이트 수납공간과 어우러져서 정말 길게 뻗어 있지 않나요? 수납공간과 조리대로 사용 가능하겠죠? 자,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수납장 배치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두는 곳에 선반도 센스있게 배치되어 있네요 창도 뭐 나있어서 환기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방과 대면형 구조인 거실입니다 이야 40평대 거실답게 창이 정말 크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창을 통해 보이는 저 푸른 하늘과 산은 집에 또 하나의 옵션 아닌가요? 아니 고층이라 그런지 바깥뷰 괜히 좋네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아트월 쪽에 이렇게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아니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네요 거실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 있습니다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고요 이쪽엔 실외기실 설치되어 있네요 자 맞은편 드레스룸 이동할게요 아니 조명이 화장대 쪽에도 하나 더 있어서 굉장히 밝고요 화장대 상판이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아니, 액세서리 수납함도 있네요. 수납공간에도 신경 쓴 티가 나죠? 이쪽엔 팬트리 형식의 드레스룸인데요. 공간이 참 넉넉합니다. 자, 이번엔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부스 쪽 투명 파티션과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그런지 환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아니, 거울이 뭐 어디까지 있는 거죠? 와 샤워부스를 제외하고 모든 벽면이 거울인데요 이쪽은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된 거울이고요 세면대 아래에 하부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드톤이 다소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리석 상판이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더하네요 세면대와 마주보는 구조에 샤워부스 있습니다 샤워부스 쪽에도 이렇게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 닫고 샤워하면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죠? 자, 이젠 현관 쪽으로 이동해서 작은 방들 살펴볼게요. 거실 쇼파를 두는 쪽 벽면 뒤에 위치한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시스템이 요콘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있습니다.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죠? 어머! 여기는 알파론 공간을 활용한 방 인데요 거울 느낌이 나는 투명한 중문을 설치해 놔서 괜히 멋있네요 개수대창과 동일한 바깥뷰고요 방으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서재나 홈카페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현관 맞은편 작은 방입니다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구요 이 방은 옆면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 옷장도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야 한쪽 면에는 거울도 부착해서 화장대로 사용 가능하겠고요 내부도 뭐 미니멀하게 옷 정리하기에 실용적인 구조네요 역시나 거실 창과 동일한 바깥뷰 볼수 있습니다 안방까지 해서 포베이 구조 아파트이네요 자, 거실 화장실입니다.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서 참 심플한데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 깔끔하고요. 거울은 역시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큰 만큼 수납공간도 넉넉하죠?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양옆 벽면에 붙박이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거울이 큼직하게 배치해서 시각적인 공간감도 주고 팬트리 형식으로 되어있는 수납공간이라서 내부 수납공간도 넉넉하죠? 위쪽엔 행인 타입으로 된 고급스러워 보이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 이외에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안성맞춤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동천자이 2차 아파트 공개 134제곱미터 전용 104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봤는데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